이 직선이 렇게 이렇게 는거죠이렇 세번째는 네, 세번째는 포함되는거이 직선이 평면 위에 있는거 음. 이렇게 되고 그거는 서로 다른 두, 두 평면의 위치관계보면 두 평면이 만날 수도 있죠. 음. 이렇게 만나 음. 만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포일 수도 있고 음. 이런 그 위치관계가 있어요. 그 지, 음. 둘이 평면이나 직선이 그단니까 수직일 때 이 평면에 이 직선이 수직이 런렇게 수직이 보을때 이걸 L이라고 하고 L은 알파라고 하면 알파와 L은 평행하게 수직이다라는 이런 기호로 표현해 <목소리>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직이고이 직선과 이 직선이 그 수직인데 나는 평면 이수관이고요. 이렇게 네, 이 평면과 직선 l 은 무조건 다 수직이 돼야 되는 거죠. 평면 안에 있는 선들로만 쓰여져요. 아, 네, 그거는 아 그거를 이용해서 삼선을 정의하건데 이것을 여기서는 ph 가 수직인 걸를 증명하는 거예요. 그래서 해보면 일단 전제 전제 조건이 그러니까 ph 와 l 이 수직인 걸로 찾는 거죠. 증명하는 거죠. 조 미리 조건이 l 과 oh 가 수직이고 oh 와 o p 가 수직이다. 이런 게 이미 전기조건에 깔렸는데, 그러면 이 성분은 여기와 수직이고 얘는 얘와 수직이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o p 를 여기로 해보면 여기 이렇게 똑같죠. 여기 다시가고 여기서 또 수직이 되는 거죠. o 게를 OP를, OP를 이게 갖고 있는 그게 그 여기 게 그게 그게 그게 그게 그게 그게 그이 그게 그게 그게 그게 그게 그게 그게 그이 그게 이게 그게 그게 분이 그게 대해서 수직이게그를 지나는 h가 수직이 되나요? 어 정사각형은 그냥 말 그대로 그림자라고 생각 그리자라고하는데 평면이기 어. 때문에 이거에 그평위를 길이를 구하라라고 하면 이거를 평면에 그 대로 이렇게, 이렇게 내려예면 그러면 이 적성과 이 직선의 길이는 다를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내려왔을 때 여기 각도가 있죠. 이걸 이용해서 구해서 구하면 이 길이를 l 어, 이라고 하면 여기는 l 다시라고 할게요 그러면 어, L 다시는 L코사인 세트가 되는거죠 이렇게 되런거를정상하는거